옥룡 하세요 초보 왕입니다. 아니 왜 초보 왕은 자꾸 옥룡 하세요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름이 이병옥이에요. 그래서 옥자를 떼서 옥스윙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그 시간이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골프를 좀 치는 분들은 저를 옥선생, 옥이루, 뭐 옥스윙, 뭐별 그냥 옥자로 해서 옥룡 하세요, 옥맙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해요. 어 근데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느끼하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도 되게 편하게 들 아, 초보왕이에요 이것도 사실 저랑 너무 안맞아요 초보왕입니다 이게 사실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편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으 예! 이런 느낌 들리지 않기 위해서 초보왕이에요 하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친구분들 같이 시작하는 분들 함께 보시고 오기는 여러분들이 초보왕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뭔가 솔깃한 내용이에요. 올바른 교습과 선택하기. 음. 먼저 답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 초보왕 여러분들은 요이 초보왕을 첫 선생님으로 절대로 해선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초보왕은 레슨비가 엄청 비싸요. 그리고 제 주특기는 여러분들처럼 사실 어찌 보면 신생하잖아요. 신생아에 대한 레슨을 드리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레슨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초보왕의 주특기가 거의 숨 넘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거의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10년을 쳤거나 20년을 쳤거나 정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정말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 상태에 빠져서 어, 정말 미칠 것 같을 때 보통 이 초보왕이 아닌 옥 선생님한테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런 분들을 살려내는 게제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만날 필요 없이 이 영상으로만 골프를 시작하시면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옥 선생은 초보왕인데 초보레슨으로서는 별로 좋은 선생은 아니다.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비싸다. 그렇게 견론를 내려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교습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우리 연습장 같은 데 가서 골프 레슨을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골프를 레슨 할때 가장 비효율적인 건 그냥 쫙 일자로 서서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5분 10분씩 봐주는 그런 레슨은 어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차라리 처음에 배울 때1대1로 30분 정도를 봐줄 수 있는 그러한 교습을 받을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처음에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5분 10분이 굉장히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그 교습이 고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음. 그래서 만약에 골프를 배우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초기에 약간의 투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몸이 pt한 몸이 아니라 살찐 몸인데 pt 를 배울 때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정확한 동작을 배우고 그리고 나힘 빼는 거 시키지 마라. 나막 유산소 이렇게 갖고 막, 막 사다리 왔다 갔다. 살을 빼주지 말고 살을 빼는 운동 방법을 알려달라. 스쿼트를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10번이건 20번이건 돈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배운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혼자 할수 있는 방식의 교습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보왕 여러분들이 교습을 하는데 어떤 교습가가 좋은지 지금부터 스윙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초보형 여러분들이 골프를 배우겠다고 결심을 해서 누군가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뭐반 이상은 골프장에 가서 프로분들에게 돈을 내고 등록을 해서 레슨을 받죠 또는 일부 분들은 뭐 배우자 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레슨 을 해주는 걸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골프 잡는 걸 일단 그립 알려주죠 왜냐면 다 알려줘야 되니까 그립을 딱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이게 잡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겨드랑이를 모으게 하고 소위 말하는 이 골프 동작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 똑딱볼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똑딱볼. 똑딱볼은 탁 해서 공 아래다 보세요. 힘 주세요 하고. 하나, 둘. 발 절대 안 움직이죠.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스윙 좀 크게 해볼까요?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줘요. 그럼 그런 모습이 점차 변해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은 로보트가 되어 가고 있고 정말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연결됐을 때 전혀 멋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전혀 자연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스윙으로 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슨을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 가서 정말 초보자라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저는 지금 처음 치, 골프를 치는데 커리큘럼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반드시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10회권, 20회권 등록을 했을 때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딱 작성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이러한 패턴으로 가고 초보 골퍼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최소한 80점 이상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교습에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80점. 그런데 그 커리큘럼이 또 우리 초보왕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또이 초보왕 영상을 통해서 많은 교수가가 좀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지만 풀스윙을 먼저 가르쳐 주는 분한테 배우세요. 만약에 커리큘럼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뭐 처음에 뭐 그립 가르쳐 드리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차근차근 차근 갑니다. 라는 분들은 대체로 여러분들은 월세 손님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어, 거의 종교화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헌금을 늘 헌납해야 되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한테 갔더니 커리큘럼도 있는데 제일 먼저 저희는 풀스윙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면 풀스윙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전체, 그냥 번쩍 들어와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 치건 간에 이렇게 치는 스윙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면 무조건 등록을 하셔도 돼요. 커리큘럼도 있는데 풀 스윙부터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건 뭐젤 필요도 없이 무조건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런 선생님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분씩 매일 봐준다. 그래도 등록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갔어. 근데 커리큘럼이 특별히 초보 골퍼를 위해서는 없고요. 그냥 똑딱볼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분들은요. 무조건 걸러야 돼요. 여러분들 돈,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존심, 모든 걸 무너뜨릴 분들이에요. 절대로 등록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차라리 유튜브로 공부하세요. 차라리 유튜브로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 드리면 여러분들이 골프에 대한 레슨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 분이 추천을 했지만 거기에 가서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한 뭐 직접 보여주면 더 좋지만 답변이 술술술술 나오는 교습가 1번, 그리고 저는 초보 골퍼인데 어떻게 교습을 하시나요? 그러면 풀스윙을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풀스윙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자세부터 배웁니다라는 분들은 무조건 걸으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노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풀스윙을 가르쳐 준다는 분들을 선택을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건 1대1로 30분씩 레슨을 받는 거지만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라든지 그 골프 연습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10분 정도씩 봐드립니다라고 한다면 이 커리큘럼과 풀스윙을 가르쳐 주신다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 10분씩 가르쳐 주는 것도 선택을 해도 괜찮다. 그게 초보왕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골프선생님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교습가를 선택하라 라는 기준입니다. 아셨죠? 늘뭘 하고 있어야 되죠? 이레슨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잡고 골프채는 아우디로 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죠? 마음대로 정말 눈뜨고는 못볼 정도의 그런 공을 치는 방식이어도 되니까 계속 휘두르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채를 휘두르고 있어야 돼요. 저는 도공이고 여러분들은 물레여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휘두르고 있어야 돌리고 있어야 제가 예쁜 도자기,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창피하지 마세요. 못 치는 게 뭐가 창피해요. 이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럼 잘 치게 되면 그때도 창피할 건가? 그럼 그들이 그 나를 이상하게 볼 건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막이렇 치는 거. 용기를 갖고 치세요. 그래야 들어요. 초보왕은 늘 여러분 초보왕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